롤로티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아까 어, 어제 오늘 서해에서 채집한 것들을 세팅을 한번 해볼텐데요 어, 거기서 주워온게 이제 바닥재도 주워왔고요그 다음에 돌들을 주워와서 한번 서해 컨셉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이걸로 염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점은 이미 잡았고요 한번 염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서해 염도입니다 1점 018.018. 1 018. 네. 5월 1.018. 확인해요? 네. F 함수 적용해 보세요. 와우! 왜? 똑같아. 아, 진짜 리알로 장난이 아니야. 일단 한번 해 보고 해 보고. 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1.018입니다. 네. 자. 자, 그러면 한번 락 세팅 하셔야죠 후딱 해볼게요 네 일단 코온 바닥재를 넣어보겠습니다 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들어오요 그쵸? 어 그러게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서해 바닥지는 다 깔았습니다 분위기 차분하고 좋네요 아예 어,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 서해의 락 그냥 모양대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되게 이쁜 어, 것 같아요 어. 예쁘죠? 예 오, 예쁘네요. 그렇죠?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가져온 돌은 거의 다 썼습니다. 썼고요. 어. 바닥재만 좀더 가자. 바닥재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물이 맑아지네요. 자체 불순물이 많이 없나봐요. 여기 테드님이 말미잘 붙은 락을 그대로 가져온 게 있어요. 소종 말입니다. 진짜 이쁜 예, 진짜 락이거든요. 예, 예. 요거 그, 저도 이거까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 와! 가까이 한번 보실래요? 되게 색깔이 되게 예뻐요. 독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나요. 네, 여러분,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와, 생각보다 기, 되게 잘 나왔어요. 지금, 지금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약간 어둡게, 예. 네, 그래서 아까 테드님이 해오신 말미잘까지좀 배치를 해봤고요. 말미잘까지미잘 그 움직인다! 아, 이건 이동을... 아직 붓기 전이니까 아. 이동을 하겠죠? 네, 저기 또 수류모터는 뺄 거고, 예. 기존에 여기 니모가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토마토가, 예. 얘는 그냥 같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소정이고. 오오오오오오오. 오, 안 떨어지네. 우와. 우와. 다 소라개죠? 예, 일단 소라개. 와다 소라개부터 먼저 넣을게요. 개 갑니다. 네. 개다. 개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 얘는 눈이 큰 개다. 이건 무슨 개지? 얘기 이상하게 생겼어요, 개가. 진짜요? 이거 보셨어요? 눈이 뾰족해요. 넣고 비지고. 자, 요게 이제 어쨌든 한 웅덩이에서 나온 거 나온 거잖아요. 네맞죠 그래서 네. 혹시 저희 저희가 저 니모 니모 한 마리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말미잘 잘주온거 같죠? 말미잘 너무 예뻐요. 네. 어, 제가 말, 말미잘은 제가 다 캤는데 네. 잘 캤는지 모르겠네요. 살아 있는 거잖아요. 어, 살아 있어요. 그쵸? 살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개 보세요 여기 눈큰거 개네? 개예요 이거 오 어, 신기하다 네. 블루등은 설치 안 하는 게 나, 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같아요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뭔가 진짜 자연을 옮겨다 놓은 것 같아서 요말미잘도 그냥 따로 떼어 왔는데 조금 조금씩 피는 것 같네요 자리 잡겠죠? 네자잘나오면 그렇고 저 안쪽 말미잘은 벌써 활착 했습니다 네 여기 안쪽 그래요. 저기 다 지금 활착해서 커진 겁니다 여기. 아 오케이 알아서 자리를 잡겠죠? 네. 네. 와... 머릿속 이런 느낌입니다 어, 그냥 동네 개울이 그 동네 어, 앞바다 같아요 개울이, 네.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새로운 어항이 일단 좀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 항상 해주는 가드, 네. 가드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좀 지라색은 좀 넣어 줄게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요거 한세 뚜껑 정도? 네, 새로운 생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좀 네. 네, 해주면 나것 같습니다 지라게? 네, 지방 그만, 다섯 조금 넣어주세됐네 예. 네. 자, 1박 2일간의 애니물로 서해 탐방기 서해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그때 서해를, 서해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돌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통째로 들고 와서 거기 한 웅덩이에서 잡은 뭐 물고기나 소라게, 말미잘까지 한번 잘 유지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두운, 그러니까 해수, 다른 해수에 비해 좀 약간 어두운 컨셉인데, 토종 해수잖아요. 네, 네. 토종 해수인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박 2일 안면도를 애니 몰로 스튜디오에 옮기다 편에 애니 몰로 TV의 태그 드디어 였습니다. 안녕 야 구독과 좋아요, 애니 몰로 TV.